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윤생입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었던 제 방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짜잔! 짜잔! 아코거울인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 방송 19년차 방송방입니다. 정말 화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송할 때이 형광등을 끄고 네일등과 오른쪽과 왼쪽에 네, 룩스패드 조명등을 켜놓고 방송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나왔던 작은 조명등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명을 1단 밝아졌죠? 2단 3단 이 아래쪽에 조명이 하나 있으면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팔자주름이나 요 아래쪽 어두워지는 걸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 저의 이제 옷장 옷장을 공개하는 건 처음인 것같 처음인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절... 되어 있긴 하지만 저의 옷장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짜자잔 전체적인 샷을 봤을 때네 이런데요 옷 정리를 하고 나서는 옷을 잘못 사고 있어요 까만색 상인도 있고요 아, 이거를 사긴 샀는데 후디를 할수 없는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수에 통닭할 때 입었던 가디건 어이것은또 이렇게 보이겠지만 바로 또 구찌 제품입니다 애들이 왜 샀냐고 했던 <웃음> 아 그때는 뭔가 아 구찌 티셔츠를 하나 사면 옷을 입을 때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깔이 약간 좀 아쉬워요 하얀색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 이것도 H&M에서 얼마 전에 샀는데 아직 한번도 입지 않은 신상 구찌 정말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뽕 뽑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구찌 로고가 다 떨어졌어 <웃음> 이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쉐프냐고 했던 <웃음> 실제로 보면 완전 안 그렇게 보이는데 이시 <웃음> 이거 이제 수웨이 통닭할 때 입었던 거 근데 이 아래는 구찌 가방? 근데 몇번안 들었어요 사실 예쁘긴 한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얘가 잘 접히고 찌그러져서 이렇게 두면 마음이 불편하네 그래서 잘안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동대문에서 산 건데 그냥 막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이제 이거는 치마 청바지 이런 것들인데 사이즈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안 맞아 못 입고 이것도 사이즈 안 맞아서 못 입고 이건 잠옷이고 이거 사이즈 안 맞아서 못 입고 조이가 준 옷이고 이것도 조이가 준 거고 너무 짧아요 가을이라서 샀는데 좀 작아요 사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에이. 옷을 새로 사려고 해도 뭘 사야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짜잔 여기 보면 옷장이 또 있습니다 끝난게 아니죠 짜잔 코트가 있고 흰색옷 털 많은거 근 이거 예쁘긴 예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자라에서 샀는데 한번도 안입었나 그랬어 영상편집의꽃 BGM을 넣으러 왔습니다 까만 거 트리딩 니트 요렇게 있고요 또 있긴 있어요 패딩 까만 패딩 흰색 패딩 흰색 패딩 흰색 소매 없는 패딩 까만 패딩 코트들 정장 정장도 이제 사이즈 안 맞지 버버리 코트도 있는데 그때 샀을 때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입어보려고 하니까 약간 색이 좀어정쩡해사이즈 이건 좀 커요 또 살이 쪘을 때 샀던 건데 사이즈가 좀 많이 커서 이거 입으면 완전 힙해지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스키복 매번 가고 스키장을 끊어버린 이렇게 해서 85만 유튜버의 옷장을 보셨습니다